요즘 마카오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우리 한국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는데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마카오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요즘 많은 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고 또 계획 중에 있어요 그렇다보니 코로나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마카오는 대체 왜 아직 위드 코로나 준비를 안 하냐는 문의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요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마카오 쪽으로 크게 관심을 못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최대한 모아한 정보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요즘 마카오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마카오는 저번 달인 10월에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중국, 홍콩으로 넘어가는 국경도 맞고 전국민대상 핵산검사를 진행했어요. 인구수가 약 70만 명인데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를 하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카오는 환자가 발생해도 겨우 한자리 숫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한 명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전국민 핵산검사에 국경을 막아두니 중국, 홍콩 등 주변 국가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집에도 갈수 없고 직장을 마카오에 둔 사람은 본인 직장도 갈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게다가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검사하다 보니 시민들이 완전 지쳐버린 거예요. 한 번은 아침 9시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찾아간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카오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현재 마카오에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중국뿐이고 돈도 많이 쓰기로 유명한 중국이기에 저번 달에 있었던 국경별 특수를 노리는 마카오의 카지노, 상인 등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고꾸라졌다고 하네요 이것도 제로 코로나를 고소하는 마카오 정책으로 인해 그 시점에 국경을 막아둬서 그런 건데요 이러한 일 때문에 마카오의 경제적인 타격도 극심하다고 해요 코로나 전 국경일과 대조를 해봐도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19년도 국경일에 방문한 외국인은 98만 5천여 명 올해 21년도는 고작 8200명으로 9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불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솔직히 저 같아도 1년에 몇번 없는 이런 기회 잘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막아버리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망연자실이었을 거예요. 현재 마카오 시민의 50%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마카오 정부에서는 80%까지 맞으면 외국인 입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공문을 발표했어요. 물론 그때 가서 또 말이 바뀔지 모르겠지만요. 위의 내용 말고도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해드리자면 마카오의 가장 핫했던 COD 클럽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타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 핫한 곳이 문을 닫았는지 마카오 여행 가면 필수 코스로 가는 곳이기도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음 소식은 경전철이 10월 20일부터 반년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고 해요 뭐 말로는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10월 카지노 세금은 43억 MOP였다고 해요. 이는 올해 최악의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다시 중국인 입국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보단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초반에는 마카오 정부의 확고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된다면 마카오 시민들도 정말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마카오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